운동량 공간균질성 닫힌 길를 임의의 위치로 평행이동해도 그 개의 물리법칙은 불변인 성질을 공간균질성이라 한다. 즉 라그랑지아는 공간평행이동 전후 불변이다. 무한소 엡실론만큼 평행이동할 때 라그랑지안 변화를 다음처럼 표현할 수 있다. 모든 입자의 위치를 무한소 엡실론 만큼 이동했으므로 델터 RA equal 엡실론이다. 이때 공통인수 엡실론을 합기호 밖으로 이동할 수 있다. 평행이동 전후 라그랑지안은 불변이므로 델터 L equal 0이다. 한편 엡실론은 임의의 값이므로 다음 식이 성립한다. 이때 운동 방정식으로부터 다음처럼 표현할 수 있다. 따라서 다친 개에서 벡터 b는 운동하는 동안 불변이다. 이 벡터량을 그 개의 운동량이라 한다. 이때각 입자의 운동량은 다음처럼 자연스럽게 정의할 수 있다. 따라서 개의 운동량은 입자 사이의 상호작용 여부에 관계없이 각 입자의 운동량 합과 같다. 한편 닫힌 개의 라그랑지안은 다음과 같다. 이것을 대입해 계산하면 다음과 같다. 즉, 카티전 좌표계에서 입자의 운동량은 질량과 속도의 고부로 표현할 수 있다. 운동량 가법성 운동량 표현식은 라그랑지안에 대해 선형 꼴이으로 운동량 가법성은 명백하다. 가령 서로 상호작용하지 않는 두 개의 부분계로 이루어진 전체계를 생각하자 이때 라그랑지아는 다음처럼 가법적으로 표현된다. 이것을 개의 운동량 표현에 대입 후 정리하면 전체계의 운동량은 각 부분계의 운동량 합과 같음을 알수 있다. 운동량 세 성분은 외부장이 없을 때에만 모두 보존된다. 그러나 운동량의 개별 성분은 외부장이 존재하더라도 위치에너지가 모든 파티전 좌표에 의존하는 게 아니라면 보존될 수 있다. 위치에너지에 나타나지 않는 좌표축 방향으로의 변이는 개의 역학적 성질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 가령 y축으로의 균일장에서 xz운동량 성분은 보존된다. 식1에서 합기호안의 값은 a입자에 작용하는 힘이다. 따라서 식1은 다친개에서 모든 입자에 미치는 힘의 합은 0임을 의미한다. 뉴턴 제3법칙 두 입자로만 이루어진 개에 대해 식 이른 다음과 같다. 즉, 첫 번째 입자에 의해 두 번째 입자에 가해진 힘은 두 번째 입자에 의해 첫 번째 입자에 가해진 힘과 크기가 같고 방향은 반대이다. 이것을 뉴턴의 제3법칙 또는 작용 반작용 법칙이라 한다. 일반화 운동량 일반화 좌표 표현에서 일반화 속도에 대한 라그랑지안의 편미분을 일반화 운동량이라 한다. 닫힌개의 일반화 좌표 표현 라그랑지안은 다음과 같다. 이것을 대입 후 계산하면 다음과 같다. 닫티전 좌표에서 일반화 운동량은 질량과 속도의 곱으로 표현된다. 그러나 일반적으로 일반화 운동량은 일반화 속도에 대해 동차이고 선형이지만, 질량과 속도의 고부로 나타나지는 않는다. 일반화 힘, 일반화 좌표에 대한 라그랑지안의 편미분을 일반화 힘이라 한다. 이때 운동방정식은 다음처럼 표현할 수 있다. 즉 일반화 운동량의 시간 미분은 일반화 힘과 같다.